예, 여기는 피닉스,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월마트 인데요. 보시다시피 여기에 물이 있고 화장기 있는 곳인데 예, 페이퍼 타월 있죠? 예, 화장기 있고 여기에 물 놓는 곳인데 텅텅 비었어요. 하나도 없습니다 하 <웃음> 어쩜 좋아요 저물딱 500ml 한병 밖에 안 남았는데 아 월마트가 이러니 다른 곳은 어떡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제가 샀어요. 오 마이 갓. 물도 물도 지금 한150 150km 떨어진 곳까지 운전해 갖고 와 갖고 딱 하나 거, 건졌고요. 와. 전쟁이에요, 전쟁. 세도나에서 3 시간 운전해 갖고 여기 피닉스 도착했습니다. 선인장 보러 왔어요. <웃음> 이런 선인장, 큰 선인장 이런 거 보려고 음, 일부러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.